누나로 이행시 해드리고 싶어요. 누나요? 좋아요. 어디 해봐. 어디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하나 좀 보자. <웃음> 어, 기대되는데? 누가 제일 예쁜지 알아요? 몰라요. 누가 제일 예쁠까? 궁금한데? 누나. 어, 나? 나. 나. 누가 제일 예쁜지 알아요? 나. 아! 누가 제일 예쁜지 알아요? 나 물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